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사와 귀국이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식으로 저의 사고가 흘러갔는지, 어떠한 생각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의 영상을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누군가의 퇴사 이유가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창 퇴사 관련 글이나 영상들 찾아볼 때 그랬거든요. 인트로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20살부터 24살까지 대학교 4년을 일본에서 보낸 뒤 졸업 후 일본의 한 인터넷 광고 회사 채용팀에 단한 명의 신입사원, 유일한 외국인으로 입사를 하였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뒤 25살 가을에 퇴사를 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입사를 한뒤 그때그때 드는 생각과 감정들을 메모와 일기로 계속 남겨왔어요. 이 영상은 1년 반 동안의 그 글들을 정리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며 남아계신 분들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채용팀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 등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결이 난나 혼자 일본이라는 일본 일상 영상 속에서 퇴사와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퇴사와 귀국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단한 가지의 결정적 이유로 퇴사를 한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곳에 남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과 상황들이 종합되고 모여져 내려진 결론의 하나일 뿐이에요.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고 오랜 시간 생각하고 내린 결정 이었고요왜 이직이 아닌 귀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회사 자체가 나쁜 곳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회사가 아니어도 퇴사를 했을 것이고 조직이라는 곳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본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직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제 안에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 하고 뭐가 힘들어서 나오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들 말하죠. 3년은 버텨라, 5년은 버텨야 하지 않겠냐. 그런 건 누가 정한 걸까요?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3년, 5년 일한 사람들은 그럼 다 잘할까요? 시간이 짧아서 저 사람이 부족하다고 무엇을 보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귀국을 해서 아쉽지 않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쉽지 않아요. 유학 중에 세어놨던 저의 다짐이 하나 있어요. 귀국을 해야 한다면 절대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움과 후회 속에 귀국하지 말자고 누군가의 결정이 아닌 나의 결심으로 끝맺음을 맺자고 짧다면 짧고 저에게 있어서 길다면 긴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제가 그곳에서 할수 있는 것들 다 했고 후회도 없어요.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귀국 전에 여행을 못 다닌 거 정도? 하지만 이건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시국에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저에게 주어졌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지냈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그리고 그 길들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며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잠시 차단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셨으면 해요. 누군가의 선택에는 보여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뒤에 더 많은 말 못할 이유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걸 다 설명할 필요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우린 모두 서로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뿐일 테니까요. 인트로가 좀 길어졌지만, 이 영상은 사회인이 되고 나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 우울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했던 생각들, 퇴사와 귀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기고 나서의 생각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굉장히 긴 영상이 될것 같지만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이 사람은 이랬구나 하면서 영상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채용팀에서 일을 했어요. 취업활동 시즌이 되면 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렸고 매년 100명 전후로 입사를 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인사팀과 채용팀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의 업무는 입사 후 공통 신입연수까지 채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였어요. 제가 했던 업무는 주로 글로벌 채용, 저의 모교 APU 채용, 물론 일본 국내 채용 업무도 있었어요. 외국인 채용은 비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 채용 업무가 압도적으로 더 많긴 했지만요. 처음부터 채용팀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광고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채용팀에 잘 맞아 보였는지 면접을 보던 중 채용팀 확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종합직이 아닌 직무확약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 입사 전부터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고 그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잘 맞을 것 같아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입사 후몇달 동안은 모든 것이 새롭고 하나 둘씩 할수 있게 되어가며 새로운 환경에 신선함 그리고 자극을 얻는 시기였어요 어찌되었건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 일단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업무들은 절대 상상할 수 있는 업무만 있지 않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보이는 주 업무보다 그주 업무를 이루기 위한 보조 업무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는 내정을 받고 입사하기까지 학생 한 명에게 반드시 담당자가 붙었어요. 학생과 직접 만나고 면담을 하고 회사와 사업을 소개해주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일본은 보통 한 학생이 내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회사 중이 회사를 선택하게 하기 위한 인사면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학생은? 저를 보고 이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고 실제로 저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입사를 결정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었을 때는 면접관이나 저를 담당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심히 그분들의 분위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채용일을 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이 업무가 나에게 정말 맞지 않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일 숫자로 나누는 일이 정말 즐겁지 않았고 자신 있었던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조차 힘들어져 갔어요 물론 학생들도 자신들이 찾아보고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면 내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할 자격이 있을까? 나의 커리어조차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커리어에 대해 설명해줘야 하나? 나조차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웃으면서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도 되나? 그렇게 채용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건 무슨 일인가? 에 대한 고민에 빠지면서 저의 생각은 조금 더큰 그림, 조직에 대한 생각으로 커져갔어요. 나 스스로를 너무 이 일에 이입시키지 말고 사회인이 된 지금의 내가 조직이라는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잃게 될지 나라는 사람의 조금 바깥의 시선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조직이라는 곳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알아낸 노하우와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시간 관리, 돈 관리,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내는 법도 배울 수 있죠. 이 울타리 안에서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소속감도 크겠죠. 잘못된 일이 있다면 회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책임 정가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려나요? 물론 정기적인 월급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하기 싫은 것들 투성이지만 책임감이라는 것도 점점 커지게 되죠. 이것저것 경험하며 이러한 경우도 있겠구나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답답했던 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이해심도 커질 수 있어요. 또 조직 안에서 그 타이틀과 그 속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통해 혼자서는 절대로 해보지 못했을 기회를 얻고 또 성과를 내보기도 하고요.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 하기도 내 생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많은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닌 것들이 나의 잘못이 되기도 하죠. 어디에나 있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 눈치 보면서 장식품처럼 아끼기만 하고 일의 능률,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상한 암묵적인 룰도 참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조직의 상황으로 인해 나의 노력에 반하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모두가 소리 없는 이상한 싸움들을 하고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아야만 하는 부당한 근무 시간들이나 모임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직접 회사에 가지 않고도 그런 모임들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외국에서 일을 할 때면 안 맞는 문화 차이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꼭 실수하면 언어 잘안 나오고 그러고요.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쉽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사람 사는 거다 똑같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 우리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스펙이 있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겐 괜찮은 사람도 나에게는 연락이 오는 순간 온몸이 거부하는 최악의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나도 누군가에겐 또라이가 될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힘든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럼 이런 장단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럼에도 견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는 게 나에게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 네임밸류란 무엇일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씌우고 있고 나에게도 씌어지고 있는 프레임 그건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무엇인가 하나의 타이틀로 불려야 하는 걸까? 하나의 직업만을 가져야 하는 걸까? 기회와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곳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있었나? 그럼 그 이룬 것들에 대해 나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나? 저는 이 질문들을 스스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나에게 씌어지고 있는 프레임은 나에게 있어서 큰 가치가 있지 않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고 회사가 대단한 걸 많이 하고 이 회사가 무엇인가로 유명할 수는 있어도 그건 내가 해낸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일이란 뭘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또왜꼭 그래야만 할까? 저는 일단 학생 때 했던 자기 분석 말고 사회인이 되고 일을 하며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시점에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먼저 저는 너무나도 정확한 목표를 세워버리면 그게 크건 작건 그걸 정확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천과 꾸준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언어 공부를 할 때도 일본에서 지낼 때도 다이어트를 할 때도 유튜브를 하는 것도 무엇을 이루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하더라고요 내가 즐겁게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거나 이런 글들을 정리하며 스크립트를 쓰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신경조차 안 쓰며 집중할 수 있는데 회사의 근무시간처럼 시간이 정해져 버리면 오히려 더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모순을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잘하게 되는 건 좋은 건데 할줄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건데 조직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줄 알게 되는 게또 그것을 잘하게 되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할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잘하게 되면 나한테 맡기겠지? 나한테 안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대충 해야 하나? 근데 그건 또안 좋겠지? 내 일이 아니었던 것도 누구누구씨 이거 잘하니까 시키자가 되어버리니까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때 기회가 오면 그렇게 기쁘면서 이건 왜 그렇지 않을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자꾸 적당히 대충하게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고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데 딱 월급만큼만 적당히 일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으로 일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데 할줄 아는 게 많아지고 싶지 않고 잘하게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자꾸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한창 이런 생각을 할때 예전 드라마지만 정말 좋아했던 궁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 문득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 드라마 속 소품들이나 의상들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누군가에게는 저 하나하나 작은 소품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저 작은 의상이나 소품 하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겠지?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겠지? 왜 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그러지 못할까? 이런 걸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왜 행동하지 못할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일, 싫은 일이 찾아왔을 때 힘이 드는데 싫은 일을 하면서 싫은 일이 찾아온다는 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일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행복한 것이고 열심히 잘하면 될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의 삶을 더 중요시하면서 살면 될 것인데 왜 나는 온오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을까?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위한 노력들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는 무엇을 위한 시간들일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들은 계속 흘러갔고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찌되었건 해야하는 일들을 하고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며 지냈고 그렇게 2년차가 되어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날려주고 있는데 한 후배가 묻더라고요 김우사나 스키나겸 원하는 데스까? 그 후배의 질문은 너무 충격이었고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즐겁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나? 좋아했던 업무가 있나?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닌데 나는 바쁜 게 좋은 사람인데 즐겁게 일하고 싶다. 새로운 일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할까? 왜 하고 있지? 가 아니라 기회가 왔음에 기뻐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이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 시키는 걸 수행하는 입장이 아닌 내가 지시하는 입장이 되면 해결이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내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의 선배들을 봤을 때 저의 시선 속에 그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멋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저는 하루하루 웃음을 잃어갔어요 스트레스가 깊고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 그냥 몸도 참 많이 아팠어요. 뭘 먹어도 토하고 또 토하고, 회사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참고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깊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모든 생각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일본인이었으면 조금은 편했을까?였던 것 같아요. 그들과 나 사이에 있는 저 높은 벽을 허물으려고 해도 할수 없고 언어속에 숨겨진 그들의 말을 이해하다 의미의 차이 때문에 상처받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더라도 나는 지금 이곳에 있으니 열심히 맞춰가면서 여기에 적응하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 고 괴로워했어요 주변에서는 나에게 기대를 하는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할 힘도 의지도 없고 여기서 별로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왜 여기에 있나 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스트레스와 우울은 더 커져갔어요. 나의 세상은 계속 좁아지고 끝이 없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은 항상 하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이디어들도 사라져갔어요. 평일에 그렇게 일해놓고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책하고 고민만 하다 새벽에 오면 괜히 오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괜스레 더 늦게 자고 새벽의 고요함은 미칠 듯한 고독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그것참 악순환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고 나면 펼쳐지는 일상이 두근거리지 않고 또다시 잠들기 전 고요한 새벽이 찾아와요. 가장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시간. 오늘 하루도 끝이 났으며 오늘과 같은 하루가 내일 또올 것이고 나는 혼자라는 사실이 어둠과 함께 나를 덮쳐요. 그때 짧게 일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는 느낌. 울어도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새벽. 웅크리고 웅크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할 수밖에. 그래도 이러다가 지쳐 잠들고 나면 또 햇빛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 해가 뜨면 다시 해가 지는 게 두려워진다. 마음이 자꾸자꾸 작아지는 느낌이다. 그래도 민경아 이제 그만 울고 자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혼자 울었어도 시간은 지나갔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면서도 매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줄을 모르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두고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마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억지로 찾는 것처럼요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둘 수 없고 힘들다고 느끼는 자신을 나무라면서 지냈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에게는 별로 힘든 게 아닌 게 되어서 쟤는 잘못 버틴다고 생각할까 봐. 여기서 끝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다들 떠나갈까 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다 보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왔어요. 몸이 아플 때 꾸역꾸역 출근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가 훨씬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각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상이 올 때면 무너지는 거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럴 때면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막아요. 시간 허투루 보내는 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로 남는지 알잖아. 다들 잘 지내고 있잖아. 다들 잘 버티고 있잖아.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럼 다시 또 다른 자아가 말해요. 도망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도움도 받고 싶다. 근데 못하겠어. 말을 꺼내지도 못하겠어. 자꾸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나를 막아요.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달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이 공허함은 대체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걸까?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걸까?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데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끝이 없는 길인데 뭐가 날 막고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까? 그렇게 우울의 최정점을 찍은 날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넘칠듯이 받은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지금의 내가 정말 괜찮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나는 왜그렇지 하면서 자책하지 말자. 그 생각은 나를 더 갉아먹을 뿐이고 사실 그 다른 사람도 무너지기 직전일지도 몰라. 모든 사람의 지옥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야. 우울감에 사로잡힌 시기는 사실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조차 보이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고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심하게 무너졌을 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만두지 않았던 건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마음과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후회가 남아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일본에 가고 싶다고 했던 큰 딸을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다 갚을 수 없는 응원과 지원을 받았는데 내려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러한 시기를 경험한다는 건 다양한 크기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방패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파도를 겪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덮쳐오는 파도를 만날 때마다 부셔질 테니까요. 아마 이때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다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다짐을 한 뒤에 어떤 게 나를 가장 갉아먹고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너무 열심히 했던 것. 모든 걸 너무 잘하려고 했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리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가 소화불량은 너무 당연하고 무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뜯고 귀에 피가 나고 염증이 날 때까지 귀를 건드리는 스트레스성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삶이 주객전도 된이 상황이 너무 싫었고 적어도 내가 아플 땐 쉬고 제때 병원에 갈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여담이지만 퇴사하고 나서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괜찮지 않다는 걸괜찮다면 부정하며 지냈던 것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하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만 남발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나만 망가지더라고요. 괜찮지 않은 나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내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바뀌어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회사 일만을 위한 단기 목표만 있었던 거였어요.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달 월급만을 위해 살고 있던 거죠. 월급이란 참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지내게 되거든요. 이 착각과 월급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렸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휴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 100m 전력질주 달리기도 아니고 길고 긴약 100년짜리 인생마라톤에서 잠시 쉬는 것이 무서워 스트레이트로 달렸던 것 이렇게 큰 문제점들을 인지하게 된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기서 성공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의 노력을 이곳에다 쓰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원이어서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만드는 입장이 되어도 재미없겠구나. 절대적인 시간들 속에서 이 회사의 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잘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겠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떠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유명한 회사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별로 이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안에 있는 동안은 나는 이 회사의 이름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하지만 결국 회사는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는 나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일을 단순히 돈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의 성장과 자아성찰에 연결시키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한잔의 행복보단 일할 때도 즐겁고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왜 회사일이 재미가 없을까? 주어진 일은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기에는 너무 흥미가 없는 나머지 공부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었던 거죠. 목표를 세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항상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언어를 좋아해요. 남들이 하니까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필요해서도 아니고 자격증이 필요해서도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더 많은 언어를 말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또 저는 제 채널도 좋아해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즐거움을 느끼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지금 찍고 있는 이런 Q&A 영상들도 만들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만들고 있는 건 조회수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한 명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퇴사 의지는 더 커져갔고 불안하지만 적어도 내일이 오는 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삶이기를 바라며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나도 내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열정적일 수 있는 내할일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마무리는 제대로 하자 싶어서 전년도부터 준비해온 1년간의 채용 업무가 일단락되는 9월 말을 퇴사 시기로 잡았어요. 퇴사 시기는 꽤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당연히 바로 말하진 않았고 시기를 봐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준비를 위해 약두달 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면 끝이 보인다는 건 엄청 다르더라고요. 나 괜찮을까? 라는 걱정판, 새로운 스텝을 향한 기대감판. 퇴사한다는 걸 말했다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어서 정말 퇴사 당일 노트북을 반납하는 그 직전까지 미칠듯이 일을 하고 저는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첫날 밤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꽃다발은 정말 향기로웠고 예뻤어요 열심히 한거 내가 아니까 그냥 그날은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회사도 회사였지만 한편의 꿈처럼 느껴지는 저의 일본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니까요 집 정리를 하는데 참 이상했어요 이 집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그때와 똑같은 구석에 앉아 방을 바라보니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아쉬운 것 같기도 했어요. 끌리는 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몸이 나가듯 무엇인가에 이유를 찾고 행동해본 적이 없는데 저의 감정에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고 했더니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 했었나 봐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불행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즐겁고 그 즐거움으로 여기서 지내야 하는 건데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그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지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행복해 보이고 닮고 싶었던 삶 누군가에게는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삶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것 추억과 경험들이 저를 이곳에 붙잡고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시작된 순간부터 저는 헤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사실 언제나 그렇듯 내 마음속에 답은 나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추억에 대한 아쉬움보다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가 되고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겠죠.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차올랐던 의욕조차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비교는 남이 아닌 나 자신과 해야 하고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열심히. 적어도. 내일이 오는 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고 기다려지는 내일을 만들며 살고 싶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장 다음 달만 해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생각하려고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도 완벽한 정답이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나의 마음이 가는 것들을 하면서 저는 또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정말 길었던 이번 영상, 넘기지 않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려나요? 또 물으시겠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 뭐 하세요? 재취업 안 하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의 행보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또 천천히 그려나가 볼게요. 다음 Q&A 영상에서는 유튜브 관련 질문과 TMI 질문 편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